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의 광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사자나혁명시대에 기술 독립을 하고 경제 선진화를 구현하고 이를 발판으로 해서 남북한 평화통일을 기할 수 있는 국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때를 바로 우리가 제2의 광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가끔 한반도에 거센 외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을 보시죠. 북한입니다. 핵을 옮겨진 채 경제 건설하겠다는 모순적 행동의 연속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한나라, 당나라, 명나라, 중국 민족에 의해서 중화주의를 지금 구현하겠다는 것. 이른바 중국을 꾸고 있습니다. 남미, 아프리카, 유럽, 충동이 일까지 중국의 유사 실크로트, 해당 실크로트, 1대1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죠. 한때 미국과 함께 소련 시절에 동유럽의 패권으로서의 100번째 꿈었던 영광을 다시 꿈꾸고 있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전쟁 범죄국으로서 반성과 배상 없이 다시 또한번 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전쟁 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무경화의 구구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일본 정부입니다. 미국이죠. 자유와 평화의 수호신 같았던 미국이 도널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 들어서 지로한 채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제일주의 라는 입장에서 국익을 내세우면서 우방국 적성국 관계없이 무작정 총질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지소미야 한일 군사정보협정을종용 파기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찬반이 있죠. 그러나 안보상 문제를 삼아서 근거없이 화이트 리스트 에서 우리 국가를 대한민국을 제외했습니다. 불가피한 우리의 종료 소해를할수 있겠습니다. 한데 아베 정권은 장사꾼 트럼프 대통령 정부와의 미략이 있는지 모르지만, 한국을 미국이 타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망상하에 저렇게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1905년 7월에 카스라 테프트, 미국의 국무장관 테프트와 일본의 육군장관 카스라가 맺었던 미략이 트라우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필리핀을 점령해라.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삼겠다. 라는 미라겠죠. 예.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력은 부하마가 다릅니다. 능이 대차, 능력이 있죠. 하지만 급변하는 구제정사에 있어 우리가 자칫 외교적 주도권을 놓치고 밀리면 강대국에 모감게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계해야 되겠죠. 우리 국민의 지혜와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집권 여당이 야당에 대해서 포용력, 배려, 이른바 관용, 또래나서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물론 야권도 기독권에 매몰된다든지 개혁을 정하는 그러한 태도는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기술독립과 선인경제를 통해서 진정한 재예광을 맞이할 수 있는 평화통일을 기할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시대를 맞이하 되겠습니다 8월 29일 경설국시일입니다 가슴 아픈 역사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한민족의 세계 21세기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아갑시다